상자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박스를 언박싱을 할 거예요. 바로 요 아이클레보 지니 G5 신제품인데요 2020년 신제품인데 제가 서포터즈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지니 G5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제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말 큰 부분이 달라졌어요 바로 이 일회용 물걸레 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걸레 빠는 게 싫어서 그냥 청소하고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신제품에는 이렇게 부착 패드를 붙이고 그 위에 일회용 패드를 붙여서 청소를 하고 쏙 버리면 되는 정말 간편한 그런 기능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지니 G5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본체의 모습이에요. 동그랗고 색상은 크림 베이지 색깔로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여기 터치 버튼을 딱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청소를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 충전 전이라 박스에서 바로 꺼내서 충전은 안 돼서 전원이 켜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전원을 켜면 여기 LED 디스플레이가 딱 나온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커버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장애물을 알까 싶은데 여기 보면 요 부분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서 청소를 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하얀 테두리. 요게 여기 까만 거랑. 요게 범퍼예요. 범퍼. 그래서 벽에 팡부딪혀도 제품이 깨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퍼가 여기 달려 있어요. 옆을 이렇게 돌리면 자, 여기 동그란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기 꽂아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요거는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그리고 이렇게 먼지통이 있는데, 먼지통은 뒤집어서 한번 꺼내 볼게요. 요 먼지통은 여기 버튼을 눌러요 얘를 누르고 앞으로 조금 힘이 가야 돼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자, 먼지통을 살펴보면 얘를 누르고 열어줘요 그러면 이 안에 필터가 있고 필터도 이렇게 뺄수 있어요 필터가 빠지죠 필터가 빠지는데 얘는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제품을 사면 요 필터가 하나 더 들어 있는데 요거는 회사 사이트에서 또 추가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요렇게 쓰고 넣을 때는 넣을 때는 여기 구멍에다가 먼저 얘를 끼우고 톡 끼우고 그냥 내려서 깔깔 소리가 나면 돼요. 그리고 먼지통은 비우고 다시 이렇게 껴서 면지는 아마 여기에 쌓일 거예요. 먼지는 다 비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뒷모습도 보면 바퀴가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 들어갔다 나갔다 가능하고 요 앞에도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얘가 방향을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움직이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브러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주는데 어 브러시가 요거 하나예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 하나가 아니에요. 브러시가 어디에 있냐면 또 브러시가 아까 상자에 이렇게 두개네 개가 총 있었어요. 얘 까만 거두 개, 이 회색 두 개.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꽂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L이라고 써있고, 회색이에요. 그죠? 얘는 R이라고 써있고, 자세히 보시면 R이라고 써있어요. R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까만색이에요. 얘는 여기 R이라고 써있는 까만 거에,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얘는 회색, 회색에 L이라는 부분에, 레프트 라이트 일텐데 L하고 R로 표시돼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 끼우면 돼요. 한번 꽂아볼까요? 꽂고 꽂고 이렇게 해서 얘네가 막 돌아가면서 먼지를 안으로 다 빨아들이고 얘도 막 돌아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이 통으로 먼지가 아마 들어가겠죠. 먼지들이 이렇게 통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걸레 청소를 하고 싶다. 그냥 먼지만 먹는 게 아니라 물걸레 청소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통을 바꿔주면 돼요. 기존에 있던 통을 얘를 눌러서 빼주고 좀더 두꺼운 좀더 두꺼운 통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물걸레 청소기용 통, 그 먼지통인데, 얘는 이렇게 물을 넣는 곳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얘를 열고 약간 실리콘인 것 같아요.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톡 열어서 여기에 물을 막 담아줘요.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콸하면서 이 부분에 꽉찰 거고요. 이 뒷면에는 함께 들어있는 걸레를 요렇게 부착해줘서 닦아요. 자, 그런데 요 걸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신제품은 요렇게 또 하나의 걸레가 있어요. 이거는 일회용 물걸레 부착 패드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 여기 안에도 찍찍이가 있어서 함께 온요 부직포를 일회용 청소포를 이렇게 붙이면 붙죠 요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다 쓰면 이렇게 떼서 쏙 버리면 돼요 만약에 이 청소포를 다 썼다 그럼 집에 있는 물티슈를 붙여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것이 바로 요번 신제품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요 먼지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지통 보시면, 이 먼지통에도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얘가 바퀴 달려서 막 움직일 수 있게 함께 도와주고 있고요. 얘를 뒤집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통, 수통이 들어있고, 여기 앞으로 물이 꽉찰 거예요. 그럼 먼지통은 어디 있느냐? 얘는 물걸레와 청소를 같이 하는 애인데, 먼지청소를 이 손잡이를 들어서 빼주세요. 얘는 분리가 되어요. 물은 여기에 이제 가득 차 있을 거고요. 먼지는 이 먼지통에 쌓일 텐데요. 이 먼지통도 먼지통을 갈아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먼지통을 갈아주느냐? 여기 옆에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딱 딸딱하는 고리가 있어요. 얘를 살짝 들으면 살짝 열리죠.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 이 필터 아래 먼지들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얘를 먼지통을 털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쌓여있는 먼지통을 다 털어주시고 요 필터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다시 꼭 닫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본체를 충전을 할 때는 요 수통은 분리를 해서 충전을 해달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안내문구에. 물걸레 청소를 할 때에는 물에 젖을 수 있는 카펫은 노노. 그리고 충전할 때 수통 같이 하는 게 노노. 얘는 빼고 충전을 해달라고 여기 써있으니까 그 부분만 지켜서 충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제품이 꽤 많아요. 요거는리모컨인데리모컨 껍데기를 오! 빤딱빤딱해요. 새제품이라 여기 보면 이게 LCD 창이고 시간 설정을 해서 리모컨 현재 시간 설정 가능하고, 이 충전을 누르면 이제 충전하는 곳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충전하는 곳으로 복귀가 되는 거고, 이 전원은 이제 청소 로봇 전원 시작 하면 청소 시작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방향도 움직일 수 있고, 청소 모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청소 로봇이 대기 상태일 때만 요 청소 모드를 누를 수 있고 청소 중에는 누를 수 없다는 거는 유의해 주시고요 물량도 조절이 가능해요 물 공급량을 예로써 조절할 수 있고 흡입력 또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로봇청소기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요 충전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바로 로봇청소기가 딱 가서 띠리릭 하고 충전을 하는 건데 이 로봇 청소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충전을 하느냐? 바로 요 충전 스테이션으로 와 가지고 얘가 띠리릭 하고 충전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전원 상태 LED 는 여기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충전 단자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충전 단자고 여기가 요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전원 단자예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보면 이 은색 부분하고 이 충전 충전 스테이션의 이 은색 부분이 서로 만나서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저도 직접 충전을 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꺼내본 아이클레보 지니 G5 어떠셨나요? 분명히 제품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한달 정도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그 후에 여러분들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